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대형어항 물이 잘 잡힌 것 같아서 수초를 정리해줄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생이새우 200마리인데요 사용 난이도는 최하에 속합니다 반상용 새우의 종류는 참 많은데 생이새우는 보통 낚시 미끼 생먹이 이끼 제거 및 정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인터넷에 100마리에 만원인데 한 마리에 100원 정도죠 새우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낮죠 보통 화려한 새우들은 가격이 높은데 이 녀석들은 반투명하게 생겼어요 반투명하다 보니 열대어의 공격이 다른 새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열대어랑 같이 키워하는 저에게는 화려함 보다는 생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필요하겠죠 보통 새우를 키울 때는 온도 pH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 어항에 들어가서 엄청 난리치고 pH가 안 맞으면 졸도합니다. 하지만 생리새우들은 졸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온도가 잘 맞으면 새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합니다. 그래도 최소 30분을 기다려줘야죠. 새우의 상태를 관찰하는 중에 감마루스를 발견했습니다. 배송 중에 사이에 껴서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 까꿍이 간식이 생겼네요 우리 까꿍이 간식 먹자 간식 여기있네 pH를 맞춰주기 위해 물을 섞어줍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소량 조금씩 넣어주는게 좋죠 조금씩 살살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바로 새우 넣어보겠습니다. 새우가 많다보니 조심조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조심조심 살살 들어갑니다. 와 대박 장관이네요. 새우가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물 속에서도 살펴보죠. 새우가 조금씩 떨어지네요. 내려온다. 오, 새우비가 떨어집니다. <웃음> 엄청 신기하다. 새우가 들어가자마자 수초에 붙은 이끼를 먹네요 너무 반투명하게 생겨서 그런지 잘 안보이네요 새우들 중에는 벌써 새로운 대륙을 찾아 떠나는 녀석들도 보입니다 점프를 뛰면서 이동하는게 좀 독특했어요 1등으로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우예요 스파이더맨처럼 어항에 붙어있는 녀석들도 있네요. 대량의 새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 어디를 저렇게 가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동한 새우들이 큰 수초에 붙어있네요. 아마 이 수초를 보고 이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새우를 위해 먹이를 넣어줬습니다 새우들이 산란을 하려면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베스 살을 넣어줬습니다 과연 새우들이 잘 먹어줄까요? 30분이 지나자 몇 마리가 모여요 점점 더 많은 새우들이 모이네요 다음날이 되니 먹이가 좀 줄었습니다 좀 줄은 것 같아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왼쪽으로 갔던 새우들이 다시 여기로 온것 같습니다 진짜 잘 먹네요 와, 이 새우 먹방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3일 동안 이 정도 먹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 먹는 모습을 관찰하는 게 새우 키우는 사람들에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살이 지나니 베스살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죽은 새우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새우 탈피한 것들이 보이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적응해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새우들이 청소도 잘해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열대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